예 안녕하십니까 자 카티아를 실무에서 쓰고 계시는 분이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배포를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 하셔가지고 실무에서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런거 였습니다 자 이렇게 단품 설계를 했습니다 아, 파라미터리 모델링 기법을 해가지고 변수 파라미터를 선언하고 정 수식 관계도 걸고 자, 뭐 이런 매저 기능도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들을 이제 드로잉에서 BOM 정보로 뽑아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냐는 얘기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델링 했다고 해서 BOM에 드로잉에 BOM에 바로 표시되는 건 아니고 이 단품의 프로퍼티에서 여러분이 설정을 일일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단품의 프로아프티 들어오면, 프로덕트라는 탭이 있죠. 그게 보시면, 파트넘버, 리비전, 데피니션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인비트 부분도 여러분이 일일이 단품별로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이제 스트링, 다시 문자열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지만, 어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수식관계를 거셔가지고, 그렇죠? 이런 단품이 형상이 바뀐다든지 치수가 바뀌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끔 이렇게 수식 관계를 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어 단품마다 이 작업을 다 해줘야 되는데 수식 관계는 어차피 하나씩 하나씩 다 걸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걸어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물론 뭐저 그 vba 매크로 기능을 쓰셔가지고 이거를 좀더 구현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 이 강의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보이베이 강의할 일이 있으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항목 있죠? 요 항목을 일일이 내가 기억하고 그렇죠? 이 순서대로 또 입력한다는 것은 고역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가져다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서 어, 어셈블리에서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또 BOM에서 어떻게 가져오는지 뭐 그런 부분들도 몇 강의 걸쳐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가지고 여러 반대 설명드리면 또잘 못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티아 버전은요. 자, 확인해 보죠. 카티아 버전 5-6의 릴리저2016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예전 버전 있죠. 뭐 R19나 20이나 21뭐그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작업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품 설계부터 먼저 해보죠. 파일 유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파트 이름은 저는 테스트 블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디자인 체크해 놓고요. 오케이 하고 들어오죠 자, 면이 3개 있죠? 요, 질문하신 분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요 면은 하이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어, 툴스바가, 잠시만요. 요 부분이 툴스바가 필요한데요. 툴스바가 어디 체크되어 있는데, 아마 숨겨져 있는 모양입니다. 좀 꺼내보죠. 자, 아, 밑에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있죠? 예. 엑시 시스템. 0, 0, d e 디폴트 값으로 스탠다드로 하셔야죠. d e f 값으로 OK 하면 이렇게 축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환경으로 만들고 싶다그러면 옵션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옵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인프라 스트럭처 있죠? 그 다음에 중 내리면 파트. 인프라 스트럭처 해보시면 여기 있죠? 파트 다큐멘트 해보시면 요거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세 개면 은파이드 되고 축이 하나 만들어지는 음, 만들어지면서 지금 같이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일단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변수를 미리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변수를 스케치하면서 연동하고 모델링 하면서 각각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 난리지 툴바 있죠? fx 누르시고요. 이거 일단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뭐냐면 어, 꺼져 있으면 모든 게다 보입니다. 현재 카티아가 관리하고 있는 내부 변수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죠. 관리하기가. 요거 체크하시고, 요거, 사실은 고기능은 아닙니다. 요거는 어떤 거를 눌렀냐에 따라서 고와 관련된 시스템 변수만, 예, 파라미터만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타입은요. 일단, 예. 요, 아이언은, 예, 저, 기여기 있죠. 머티어리얼. 요거는 나중에 재질 부여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요, h, or, length부터 해서, 한 번씩 만들어 보도록 하죠. 타입은요, length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아주고, new parameter 누르시고요. 저는 바깥쪽으로 뺄 거니까, 아니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 or, length라고 하죠. 값선 40mm로 주겠습니다. 됐죠? 똑같이 length 타입으로 해서, new, 아니요, 이번에는, v, r, length라고 하겠습니다. 40으로 주죠. 또, new 하시고, 아니요 하신 다면 이렇게 아니요 한다는 안 얘기, 안 만든다 다는 얘기가 아니라, 파트 바디 바깥쪽으로 변수를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sick 하고, 1.6mm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계속해서, new parameter, 아니요, edge, r 이라고 주는데요. 여기다 수식 관계를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add 밀 f o 누르셔가지고, 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바디 바깥쪽으로 뺄 거니까 아니어나 하겠습니다. 누구랑? 여기 크큰 C근 있죠? 시큰널 더블클릭 곱하기 2 3으로 이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수식 관계가 걸려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다시 한번 New p a r a m e t e 해가지고 Length라는 이름으로 100mm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자, 오케이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식관계는 예, 시크 하나만 걸려있네요. HR.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 형상을 만들어야겠죠.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케치로 들어오죠. 자, 스케치가 어디로 숨었나요? 자, 스케치. 저는 보통 이제 우리가 날리지 설계할 때는 이 포지션더 스케치를 많이 쓰시죠. 하시구요 저는 x y 면을 잡겠습니다 hv 좋은것 같아요 오케이 하고 들어오죠 자 먼저 여기다가 어 사각형 란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 타입 중에서 요거 있죠 네 센터 렉탱글 타입을 해 가지고 요렇게 하나 그리죠 자 그런 다음에 치수를 주겠습니다 여기 주구요 또 여기다 하나 주죠 여기를 어, 여기는 호리전탈하고 연결을 걸어야겠죠?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아니요, 얘를 클릭하면, 요렇게 수식 관계가 걸리는 겁니다. 요거는 카티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변수고, 그렇죠? A는 B다 그러면 B 값을 A에다 집어넣겠다는 뜻이죠. 요 값이 B 값이고, 요게 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값을 A 값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러면, FX 수식 관계가 걸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 부분도 더블 클릭, 포뮬라, 아니요, 네. 보이 랭스랑 수식 관계를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필렛 있죠. 필렛은 뭐 바깥쪽에서 하셔도 되고, 스케치 차원에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를 쓰죠. 네개다 잡고요. 적당하게 클릭한 다음에, 그렇죠? 그냥 어, 시키겠느냐? 이런 얘기죠. yes 해야 됩니다. yes 하면 이렇게 걸리죠 자, 예전 버전 20이나 21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세개는 fx가 걸려있고 하나만 안 걸려있을 텐데 그럼 안 걸려있는 그 치수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식 관계를 거시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냐면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제가 버전 5-6의 R2016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더블 클릭해보면 마우스로 어 수식 관계 못 끄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퀴빌런트어 치수 있죠? 동등 치수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누르시고요 요 밑에 요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아니요 H R 이랑 연결을 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네개 지수가 같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빠져나오죠 자그 다음에 요걸 아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쭉 돌출하면 되겠죠 가지고요 저는 반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하셔가지고 아니요 랭스랑 연결을 거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C큰 체크 하시고요 저는 한번 10 정도로 5 정도로 줘보시죠 안쪽으로 지금 두께가 부여되고 있죠 저는 안쪽으로 부여하겠습니다 요 C큰이랑 연결을 걸죠 마우스 오른쪽 C큰 여기서 하셔도 돼요 더블클릭 오케이 러면 프리뷰 해보시면 요렇게 걸리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식관계 하나씩 하나씩 다걸리고요그 다음에 스케치도 한번 보여 보죠. 쇼해보면 형상은 스케치 안쪽으로 이렇게 걸리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물이라면 웰드먼트를 쓰는 게 낫겠죠. 예, 용접구조물 개념으로 워커벤치 가셔가지고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일단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예, 선택하시고요. 여기, 파트바디 선택하고, 예. 선 굵기도, 색깔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했고요. 스케치는 하이드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다 이제 재질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 어프라이 머티어리얼 있죠? 누르시고요. 그러면, 저는 메탈 재질 중에서 아이언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다가, 테스터 블락, 또는 파트바디, 죠어디다 그렇죠?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연 재질이 들어온 겁니다. 재질 상태로 보고 싶으면 이걸 누르셔가지고 이거 있죠? 네, 열어보시면 아, 재질 상태로. 엣지가 안 보이죠?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엣지는 보이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엣지가 더 보일 겁니다. 자,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인 상태로 보겠습니다. 엣지 with shading, shading with edge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하면 기본적인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뭐, 그렇죠? 어, 뭐 하나 추출하셨나봐요. 이쪽 선하고 저쪽 선하고 외곽선을 추출해가지고 뭐 하신 모양인데 이게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한번 만들어보자 insert, cs. 이름 안 주시면 기본적인, 음, 이름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어딨나요? generative safe design, csd로 넘어오셔가지고 아마 여기 멀티 익스트랙트하신 모양이에요. 자, 프로퍼게이션 타이블 탄젠시로 해놓고요. 옆 모서리 찍으면 쭉 탄젠시한 부분이 선택되죠. 자, 이 뒤쪽도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자, 둘다 필요하니까 요 저는 둘다 남기겠습니다. 키보라죠. 오케이. 하면 익스트렉션이 하나 추가된 거를 추출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어, 요 금방 추출한 선의 길이를 추출한 어, 측정을 한 모양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매주 툴바 있죠? 툴바에서 요거 누르셔가지고 멀티 트렉트 누르면 되겠죠. 그냥 OK 누르시면 이거 위치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매저를 이 대화 상자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걸 잡고 이렇게 꺼셔가지고 위치를 바꾸시면 되겠어요. 자, 오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와 관련된 물성치 정보를 한번 빼내어보자요건 누르시면 됩니다. 매즈 이는씨아 하셔가지고요. 뭐, 파트바디, 하나의 바디, 여기 사진은 뭐솔리드만 측정하니까 을 파트바디 찍으셔도 되고, 얘를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찍고, 그러면, 뭐 여러 개의 바디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죠? 메인바디만 측정할 거냐, 말 거냐.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자, 요것도 있어요. 자, 어떤 정보를 빼낼 것인지는 커스터마이즈 누르셔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정도로 빼내고요. 여기에 정보가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야 수식 관계를 걸수 있으니까 킹 매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런 정보들만 따로 엑스포트 하실 수 있겠죠. 웹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어,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시면 당연히 뭐 엑셀 파일에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다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실 수 있는데 실제 뭐 이렇게 엑스포트 하는 내용을 보시면 조금 정리하기가 껄끄럽게 <웃음> 막 뒤죽박죽돼 있어요. 자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신경 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보이죠. 뭐 업데이트가 좀안돼 있는 모양인데 마우스 오른쪽 예, 로컬 업데이트 하시면 업데이트 될 겁니다. 이런 단위들 있죠. 단위들은 어디서 바꾸면 되죠? 툴의 옵션입니다. 파라미람에 되시면 유닛 보이죠. 예, 여기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볼륨의 단위를 나는 지금 어제곱미터로돼 있는데 다른 단위라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단위로 바꿔주시면. 그게 맞게끔 얘가 예, 환산이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저는 기본값으로 쓰겠습니다. 자, 요거를요 오케이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세이브 일단 하죠. 세이브해서 자, 제 컴퓨터가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오늘 윈도 갈아엎어야 됩니다. <웃음> 자, 새 폴더 하나 만들죠. 어 이름은 스트럭처라고 음, 하겠습니다. 라는 폴더 안에 자 이름은요 요 이름 그대로 쓰겠습니다. 테스터블랑 저장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난 정보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모델링이 이제 끝났는데 자 이런 식으로 프로프티를 만들어야겠죠. 자 만들어보겠습니다. 어디서 만드냐면요 여기 위에 있죠. 제일 위에 마우스 오른쪽 프로프티입니다 그러면 여기 파트넘버가 요 파일네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요 이름하고 요 이름은 같이 맞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장할 때의 파일 이름도 같이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셈블리 할때 문제가 안 생기죠. 자, 리비전은 파워펜트처럼 그냥 01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없어요. 자, 데피니션 정의죠. 하부 구조문으로 하죠. 그 다음에 밑에 하부 구조로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썼느냐. 우리 회사 직접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메이든 자 디스크립션 있죠 저는 디스크립션에다가 직접 이렇게 40mm 그렇죠? 곱하기 뭐 40mm 이렇게 직접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여기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요값요값요 값, 요 값, 요 값을 저기다 표시하고 싶어요 그럼 이 치수가 바뀌면 자동으로 디스크립션도 바뀌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식 강렬를 걸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에,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파트 디자인으로 넘어와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fx 있죠? 요거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뭐 아까 전에 프로파티스 파트 는 항목이 안 보이죠? 요게 눌러진 상황에서 요거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얘기예요 요게 눌러진 상태에서 어떤 걸 찍냐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항목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찍고 디스크립션 있죠? 여기다가 수식관계를 주는 거예요 더블클릭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항목 찍고 add a formula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캔슬하죠 요타입입니다타입이 무슨 타입이냐는얘기예요 일단 뭐디스크립션이라 보니까 문자열 같아요 string t y 이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뭐라는 얘기죠? 지수입니다 숫자죠 그죠 length t y 이죠 타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에러 납니다, 이거. 자, 해볼까요, 실제로? 더블 클릭 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요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고, 오케이 누르면, 음, 이렇게 뜨는 겁니다. 야, 이너 지금 뭐 하냐? 이런 얘기죠. 랭스 타입을 가지고 어떻게 스트링 타입으로, 스트링 타입 변수에다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죠 자, 그래서는 안 된다. <웃음> 충고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결과도 안 나오죠. 자,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 하시면 돼요 문, 저, 저, 저, 저, 숫지 숫지를 문자열로 변환시키면 돼요 그럼 변환하는 방법은 뭐였죠? 함수를 쓰면 되는 겁니다. 엑셀 함수, 생각하시듯이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는데, 스트링, 문자열 관련된 함수 중에서, 요, 요거 있습니다. 투 스트링. 투스트링이는게 리얼 값. 어떤, 음, 리얼 값을 넣어주면 문자열로 환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걸 더블 클릭하시고요. 갈로 안에다가 얘를 따닥 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해보면 어떻습니까? 안 들어오죠.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게 왜안 들어오냐면 수식이 한번 잘못 걸리면 이게 디액티베이트 되버려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쭉 내리셔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액티베이트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한번 프라프트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수식 끝난 게 아니죠. 자 계속 이어 세부작업 Fx 누르시고요. 찍고 더블클릭 뒤에다 이어서 계속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러면 계속 이어서 문자를 연결해주는 연산자가 뭐냐 그게 더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X라는 문자 또 더하기 계속하죠. 스트링에 투 스트링 이번에는 V랭스 주겠습니다. 자 더하기 더하기 띄어석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스트링에 to string 스트링, 이번에는 length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오케이 눌러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 문자, 요 문자, 요 문자와 x 두개의 문자 사이 사이를 더하기로 그렇죠? 숫자로 오르면 그냥 더해지겠지만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열 결합 연산자로 작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적인 예. 어떤 단품에 대한 정보는 기입이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는데 문제는 밑에 거장. 어, 파워포인트 보니까 이 밑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퍼티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카테가 제공하는 것은 여기까지죠. 그럼 나머지 건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여기 밑에 보시면 define 프로퍼티 있죠.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 이걸 일일이 내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기입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저 부품이 한두개다 아니고 10개 뭐 100개다 그러면 자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누르셔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어떤 타입으로 설계회사 신중앙회사라니까 아 문자일 타입이다 스트링 하시고 여기다가는 <웃음> 죄송합니다 자 설계회사 회사 신중앙회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드셔야 돼요 너무 스트레스죠. 최소한 요, 뭐 값은 그렇다 치시지만은요 변수 값만, 변수명만큼은 프로퍼티 네임만큼은 좀더 쉽게 기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단 캔슬하고요. 일단 오케이 한 다음에요. 여러분, 그 메모장 있죠 자, 메모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윈도우즈 키는 누르시고 R, 그렇죠? OPQR 할때 R 누르신 다음에 실행 창이 열리죠. 여기다가 노트패드, 저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메모장이 하나 열릴 겁니다. 여기다가, 기입하시면 돼요. 근데, 네, 기입할 때막 하시면 안 되고,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파워포인트 보시면, 요게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임이죠. 그렇죠? 프라프티 네임이 되는 겁니다. 요게, 요 프라프티 네임이 되는 거죠. 요쪽이 값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프라프티 속성 네임이랑 값, 사이사이는 어떻게 하냐면 탭키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탭키입니다 탭 그리고 어 문자에다 그러면 쌍따옴표로 하면 자동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인식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랭스 타입이면 단위를 밀리미터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요 그림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만들어 보죠 자 설계에서 탭키 누르시고 네. 신중앙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설계자 탭 저장식 하고요. 탭 엔터 치는 거죠. 검수자. 우리 만울 림 죄송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자. 째려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자,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HR 랭스 탭키 누르시는 거예요. 이거 간격이 좀 다르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탭키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고정된 값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수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비워놓으면 안됩니다 그럼 타입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0mm라도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VR l e n 자 0mm 그 다음에 랭 e n g t h 0mm 그쵸? 볼륨 있죠 네. 볼륨은 w 2죠0세제곱미터 네. 있죠 하시고 그 다음에, 머티어리얼 있죠? 머티어리얼은, 뭐 재질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재질이 없으니까, 기본 재질은 뭐 아이언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트 있죠? 웨이트는, 예, 0kg.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회사에서 자주 쓰는 자주 쓸것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정리해놓는 겁니다. 위에 부분이 항상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회사마다 이거, 상당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죠 그래야지 BOM이 정확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save 저장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바탕화면에 제가 structure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뭐 할까요 BOM 목록이라고 하죠 목록 자 저장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로 자 됐습니다 이거는 일단 내려놓을까요 안되면 다시 수정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그러면 property. define o t h e property 누르신 다음에요 여기 보면 외부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게 있습니다 external property 있죠 누르시고 아까 전에 s t r u c t 안에 보면 요표의목록이란는 텍스트 파일 있죠 열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쫙 가져오게 됩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이걸 일일이 다 기억해 놓고 다른 파일에 또막프 property name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집에 언제 갑니까 그렇죠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동으로 이 목록을 확인해 보면 어떻습니까 요거를 쌍따옴표 붙이면 자동으로 스트링 타입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미리미트다 그러면 랭스 타입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자쭉 보면 그건 맞게끔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물론 지울 때는 이거 딜리트 프라프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는 어차피 채워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수동으로 일일이 바꾸셔야 됩니다. 부품마다. 그렇지만, 그, 그러니까 분이 질문을 하셨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이 파라미터, 파라미터를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이게 바뀌면 이 값도 자동으로 바뀌고 이 값을 활용해서 BOM에 표시하는 기능, 이렇게 자동화된 일련의 라인을 구성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동은 안 되죠? 그럼 수식관계 걸면 되겠죠? 생각하셔야죠. 마우스 오른쪽 올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라리오. 수식관계도, 뭐, 에더 포뮬라, 뭐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렇죠. 측정 기능만 있죠. 물론 뭐 측정 기능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OK하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식을 거는 겁니다. FX 누르셔가지고, 그렇죠? 예 찍어보시죠. 그럼 요렇게 보이죠. 하나씩 거셔야 됩니다.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더블 클릭. 누구랑요? 예, HR 행스랑 걸고요. 이거는 V 랭스랑 걸고요. V 행스는 V 랭스랑 걸고요. 볼륨 있죠? 더블 클릭 측정해놓은 데이터 있죠 볼륨이랑 클릭 걸면 됩니다 그다음 뭐 머티리얼 재질은 어 어디 있죠 위로 올리시면 여기 머티리얼 있죠 요거 오케이 하면 바뀌죠 그다음에 웨이트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웨이트가 여기서는 매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스 오케이 원래는 음, 그렇죠 웨이트 무게하고 질량의 다리는좀 틀린 거죠 질량은 중력, 중력 가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고, 무게는 중력 가속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뭐 이런 조그만 부품 같은 경우에 중력이 작동하니 안 하니 그런 거 고민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스가 웨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케이. 자, 됐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 치수들이 변, 이 값이 바뀌면 얘가 바뀌고 속성이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랭스 있죠? 요거를 200으로 바꿔보죠. 오케이 하고 형상은 당연히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프라프트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200으로 바뀌어 있고 얘도 200으로 바뀌어 있고 아까 전에 0.187 이었는데 어떻습니까 0.374 이렇게 쫙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0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큼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네. 단품에다가 다 일일이 작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모델링하는 것도 단품을 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단품의 속성을 아주 충실하게 관리하는 게 결국은 설계자의 자질이죠. 모델링 뭐삐까번쩍하게 뭐, 하고 뭐, 렌더링 삐까번쩍하게 하는 게 그게 실제 설계자의 뭐 자세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save.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와있죠? 자, 단품 설계 끝났고요그 다음에 property, 그 다음에 수식관계를 이용해서 이 property name 있죠? name을 좀더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텍스 파일을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어셈블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